이거 먹어볼래? 어먹걸리먹걸리 내가 들고 먹을래. 반씩 먹어야 돼. 너 하나는 너무 많아. 찢어서 먹어. 엄마가 찢어줄게. 예 <웃음> 뭐야? 맛있지? 안 맛있어? 엄마가 먹을까? 안마 안돼. 데막데 땅콩이 먹으면 안돼 응, 응. 응. <웃음> 맛이 어때? 응. 다 맛있지? 응응 응. 이빨 잘 닦아야 돼 이제 응아야그 테리 <웃음> 근데 테리 처음 입문했으니까 조금만 먹어야겠다 조금래 먹어야 먹어야 먹어야. 응? 먹어야. 아니야 오늘은 조금만 조금만? 엄마가 또 줄게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그러니까. 마, 맛있어? 응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리고 나한테 그중에 준거야 아하아하하 <웃음> 엄청 맛있나봐. 이야 이쁘지 아 귀엽다 언니 아귀엽 이거 보다